마이크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바꾸고 싶긴 해요 요즘에는 뭘로? 음, 저는 U67이라는 음. 곡로 바꾸고, 아, 네, 네, 네, 바꾸고 싶긴 해요 아 같은 딸픔 캔 노이만? 노이만도 거. 섬세하죠 네, 바꾸고 싶요 너무 섬세해요 너무